되 9kg ぐらい 増えました. 네,今日のご飯はミニトマトと 콩류입니 9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이번 주 수업에는 복습하고 시험 치고 할 거라 가지고 지금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YBM 종 정로에서 일본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이지만 <웃음> <웃음>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입니다. 초급보다는 좀 어려운 수준인데 이제 리얼 일상 용어 회화 이런 걸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의 가장 이 좋은 곳은 네, 집변드서 전부 스케줄 쿤데 일 시고 을할수 있는 것도. 근데 뭐 가장 나쁜 것도 自分もかも自分で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ことかななんか毎月給料もらえるのが一番気楽ですまあどっちもしんどいんですけどしんどいしまあ大変だろうけど毎月入ってくる給料からくる安定とか何そういう最近こ移ー하는親友が 가구 보러가자고 해가지고 고향 이케아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점이 계속 생겨 진짜 점 그린 것 같은 위치에 딱딱 있다 그죠 이 점이 아니라 뾰루지인데 뾰루지가 점점 이렇게 점이 돼가지고 까맣게 착색돼가지고 뾰루지가 점처럼 됐어요 어도까요 근데 이케아였으면 이케아 쪽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거기도 팔 거야 아마 이케아 거기도 핫도그 아이스크림을 찾고 싶어서 소 졸릴 수가 있어. 금방. 이쁘긴 네. 한데 그냥 졸릴 거야. 심플해요, 뒤에. 선모와 화사. 전, 막, 자 같은 것도 되게 쁘다 벽을 또 이렇게 원색으로 해놓은 것도 약간 그거 하고 있거든. 아, 기정몇 얼마야? 자기정이 첫, 얘한테 데려갈까? 아, 어머니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웃음> 아, 저 2층에 있다. 너무 귀엽다. 우, <웃음> 귀여워.